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귀한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으로 정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자살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로 자살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나의 힐체인 영이 지상에 태어나는 목표는 오로지 자신의 진화입니다이 진화를 위해 필요한 육체를 입고 정해진 길을 가면서 배움을 얻고 오라는 스케줄입니다. 이것을 자전거 여행에 비유해 본다면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전거 여행이며 자전거는 부여받은 육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육체를 만들어 살아갈 수 없기에 육체는 곧 자전거를 빌려 타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빌려 탄 자전거로 어떤 도로를 따라 여행을 다녀올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빌린 자전거를 내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내동댕이 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자전거 대여점 사장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전거를 빌렸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길이 험하든 진흙탕이든 최선을 다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요? 길이 힘들다고 해서 왜이 길은 남들이 가는 길처럼 탄탄대로가 아니냐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주지 않는다고 또는 자전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전거를 팽개치고 돌아와 자전거를 빌려준 이에게 항의를 한다면 이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버리고 오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또 빌려주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자전거를 빌려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는 죽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평가는 한 인생을 통해 얼마나 배움을 얻었으며 영적인 진화를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자신의 영을 진화시키기 위한 방편들이며 삶의 형태가 고난에 가까울수록 그것을 극복하면 영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진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